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범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배치기예요 배치기에 대한 영상은 일전에 몇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배치기의 이유와 그걸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배치기가 나오는 뭐 원인 중에는 잘못된 하체 회전이 있는데요 가장 흔한 이유죠 잘못된 하체 회전이 나오는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니까 과도한 인아웃이 또 원인 중에 하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셋업을 잡고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클럽을 지나치게 이쪽으로 떨어뜨리다 보니까 보낼 수 있는 방향이 저쪽 방향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매일 듣는 얘기가 한시 방향으로 던져라 두시 방향으로 던져라다 보니까 여기 뒤에서 저쪽으로 던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은 이렇게 딸려가면서 아주 지금 되게 자연스러웠죠? 아주 자연스러운 배치기가 나와요 이렇게 클럽이 인으로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몸의 앞쪽에서 떨어져서 아주 약간 인에서 떨어지면서 클럽이 지나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회전을 하면서 배가 안쪽으로 숨어드는 다운스윙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지나치게 인으로 떨어지고 거기다가 바깥쪽으로 보내려다 보니까 클럽의 진행 방향이 저쪽이고 내 몸은 딸려가겠죠. 이래서 다운스윙 할때 코어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클럽이 아무리 인으로 떨어져도 배의 힘을 주면서 버티면 은 이번 거 굉장히 심하게 인아웃 스윙을 했어요 근데 배치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었죠 물론 너무 심한 심한 인아웃이 나오다 보니까 몸이 조금 이상하게 움직이는 게 없지 않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코어가 버텨준다면 라은 지나친 인아웃도 배치기를 만들어내진 않아요 다만 이런 지나친 인아웃, 지나친 인사이드에서 들어오는 스윙 지나치게 바깥쪽으로 보내는 스윙 이런 스윙은 배치기에 원인이 될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원인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지나친 인사이드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백스윙을 갔다가 클럽을 떨어뜨릴 때 몸은 회전을 하겠지만 여기서 내 몸의 정면 90도 회전을 한그 상태에서 내 몸의 정면 정도로까지만 클럽을 떨어뜨려 줘도 우리는 충분히 편안한 인아웃 스윙 궤도를 만들면서 편안하게 공을 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깊게 들어올 필요 없이 그냥 내가 회전한 방향에 앞으로 떨어뜨려주기만한다면 전보다는 훨씬 더 완만한 인아웃 스윙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나갈 때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클럽이 잘 떨어지면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옆으로 돌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은 정확하게는 인투인, 아주 약간의 인투아웃 스윙이 나올 거고 여기서 조금 바깥쪽으로 뿌린다고 라 하더라도 애초에 들어오기 자체를 아웃으로 나가기가 어렵게 들어왔어요. 물론 아웃으로 나가기가 어렵다는 라게 아웃인 스윙 안으로 땡기는 스윙을 한다가 아니라 아주 적당량의 인아웃을 만들기 좋은 상태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아웃으로 뿌리기 어려운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쳐도 배치기가 없어져요. 물론 여기서 지나치게 바깥쪽으로 보내려고 시도를 한다면 은 나오겠죠 그래서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들어올 때 지나치게 옆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걸 돌려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팔꿈치를 집어넣으면서 몸을 이렇게 젖히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배치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이 동작들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래쪽으로 가볍게 떨어뜨리면서 내몸 앞쪽으로 떨어뜨리면서 회전을 해준다면 라은 인, 투는 확실하게 잡혀요 들어오는 앵글은 자 그럼 나갈 때는 한 시로 뻗어라 좋아요 두 시로 뻗어라 좋아요 버티세요 뻗어질 때내 몸은 여기서 버텨주면서 회전을 해줘야 돼요 내 몸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제자리에서 회전만 해주면 돼요 내가 몸을 지나치게 왼쪽으로 보내려고 하고 클럽이 가는 방향에 힘을 더 해주기 위해서 밀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배치기 스윙이 나오는 거니까 다운스윙은 가급적이면 은 두시 방향 한시 방향이 아닌 12시 방향으로 클럽을 보내주려고 하시고 설령 한시 방향으로 2시 방향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은 최대한 코어에 힘을 주시고 버티면서 체중이동도 가급적 하지 마세요. 어차피 클럽이 지나가는 방향으로 체중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체중이동도 가급적 버티면서 몸 앞으로 버티면서 12시나 1시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주는 연습을 많이 해주면서 공을 치신다라면은 전보다는 좀더 안정적인 인아웃스윙을 만들어내면서 배치기도 훨씬 줄어들면서 좀더 안정적인 컨택, 안정적인 방향, 안정적인 비거리까지 보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내용은 드라이버에서도 동일하게 롱아이언, 오드, 유틸리티, 쇼다이언, 웨지까지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내가 배치기를 한다, 근데 내 클럽은 계속 아웃 쪽으로 많이 많이 뿌려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배치기를 교정을 하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을 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또 다른 배치기가 나오는 원인 교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던 범스 골프 이경몬 프로였습니다